다음 두번째 원거리 캐릭터 다라입니다 이 공을 날려서 맞추는 그런 캐릭터고요 이 캐릭터는 세 가지 원소를 사용합니다 기본 PC부는 어, 스킬을 사용시 원소의 기운이 1회 누적되고 최대 3회 누적시 이 기운 3개를 소모해서 스킬을 강화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좋은 점이 스킬을 맞추는게 아니고 스킬만 사용만 하면 은 올라가요 이 게이지는 총 불, 번개, 얼음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지난 플레이했던 다라 유저들 말로는 이 얼음은 도망용 어, 불이 사냥용 이 번개가 어, PVP용이라고 간략하게 얘기해주더라고요또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회의 평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1타 2타 3타 4타 생각보다 텀이 짧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소를 바꿀때는 쿨타임이 10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잘 인지하시고 이걸 바꿔줘야 돼요. 쿨타임이 10초가 되기 때문에 불로 이제 레벨업 파밍을 하다가 상대가 올때 싶을 때 바로 번개로 바꿔주시고 도망칠 때 이렇게 얼음 발동해놓고 이렇게 도망가시면 됩니다. 우선 스킬의 하나하나 설명을 보기 위해서 쿨타임 없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스킬 1번입니다. 1번 스킬들은 전부 다 플라이 스킬들이죠. 요정도 거리에서도 충분히 발동이 됩니다 이렇게 일직선에 지나가는 불기둥에 맞으면 무조건 플라이가 되고요 어, 전투시에는 가까이서 쓰는게 이득일겁니다 빨리 공중에 띄워야지 콤보가 되기 때문에 가까이서 쓰는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1번 스킬들만 아까 말 제가 말했던 이 패시브 효과가 발동되거든요 1번 스킬 보면 위에 이렇게 노란색 칸이 있어요 이 칸이 강화 효과인데 저게 3칸 다찰때 발동이 됩니다 약간 그냥 불기동에서 이펙트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 차이가 없군요 일단 이세 번째 상태에서 강화 효과에서 이 1번 스킬을 맞게 될 경우 방어력이 감소되는 디버프도 같이 걸리게 됩니다 다음 불속성에서의 2번 스킬입니다 전방을 향해 이렇게 구체를 날리고요 범위가 상당히 멀리까지 갑니다 파티플레일 때어 선방으로 먼저 넣어도 될것 같네요 다음은 3번 스킬입니다 지속공격을 하는 불장판을 만드는데요 이것도 파티플레일 때 좋습니다 아니면 몰래 접근해서 장판을 먼저 깔고 이렇게 콤보로 스타트해도 되겠죠 불공격 같은 경우는 1타를 띄운 다음에 평타 3타까지 맞추고 바로 2번 스킬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냥할 때 가장 딜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콤보가 되겠네요. 다음은 번개 속성일 때입니다. 번개 속성일 때는 아까 불과 다르게 1번 스킬이 효과가 반대입니다. 불속성에서는 공중에 띄었지만 번개 속성은 이렇게 다운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기 상태죠. 맞게 되면은, 이렇게 눕게 돼요. 그리고 이 번개 속성일 때, 1번 스킬의 강화 효과는, 범위가 넓어지고, 상대를 맞출 경우, 1번 스킬이 쿨타임이 초기화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했죠?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쿨타임 적용시키고, 자 지금 강화 3단계 됐거든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적중하니 바로 1번 스킬이 발동되네요 이렇게 연속 두번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 속성의 2번 스킬 맞추게 되면은 이렇게 범위 형태의 번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까 불상태랑 똑같이 범위가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가고요 꼭 맞추지 않더라도, 어, 사장거리의 제일 끝부분에서, 이렇게 번개가 터지면서, 이렇게 범위 공격을 하게 되네요. 자, 번개 속성의 3번 스킬입니다. 아까 불 속성하고 똑같이 범위 형태의 장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 하지만 불보다는 좀 타수가 적네요. 2번, 3번. 총 3번의 공격 타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얼음 속성입니다. 자, 얼음 속성일 때 1번 스킬은, 어 이런식으로 공격을 하고요 맞을때 상대방은 빙결상태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도망갈때 유용하죠 상대를 얼려버리기 때문에 스웨이로 빠지고 이렇게 도망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빙결상태에서의 1번스킬 강화 형태는 어, 맞게될경우 그냥 범위가 커지고 빙결시간이 길어진다 어, 이정도 밖에 없네요 하지만 이렇게 시전시간 자체가 길어서 1대1로 싸울 때는 어, 무조건 다운시킨 다음에 얼리고 도망가지 않은 이상은 무조건 캔슬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얼음속성의 2번 스킬입니다. 어, 전방에 이렇게 이펙트가 예전하고 좀 바뀌었네요. 원래 벽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약간 오로라처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해당 이 원이 그려진 공간에는 벽이 만들어지고요. 이벽 안에 나랑 같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정만 따로 가둘 수 있습니다. 약간 가두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둬두고, 원거리는 이렇게 멀리서 때릴 수 있는 뭐 그런 스킬입니다. 상대를 가두기 때문에 도망갈 때도 편하죠? 가둬놓고 도망가면 되니까 아무래도 빙결상태일 때는 요 2번을 먼저 맞추는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얼음속성의 3번 스킬입니다 다른 속성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위 형태의 장판이 나오고요 이 장판 속에 2초동안 있으면 은 빙결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연속적인 빙결공격을 할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불과 번개를 잘 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이 속성을 바꾸는거는 언제든지 공격하는 중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아, 하지만 쿨타임은 초기화가 같이 되지 않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한번정도는 쿨타임이 초기화돼서 연속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너무 사귈일까요? 불하고 번개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는 안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달아의피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변에 범위 형태의 공격을 하네요. 아 이건 범위가 굉장히 짧아요. 평타보다 짧은 범위입니다. 와 이것도 안다니네 우선 굉장히 범위가 짧습니다 느낌상 진입으로 선빵을 먼저 비싸게 넣을 것 같은데요 어, 이런식의 3번으로 장판을 깔고 쓰는게 좋겠죠